아, 지금 12월 10일 오전 6시 봅시다 어 6시 입니다 지금 인천터미널 <웃음> 인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 오늘 남미 갑니다 페루로 갑니다 Let's get it. 일본 갔다 미국 갔다 리마 갑니다 리마 아웃티켓이 없으면 리마에서 밖으로 나가는 아웃티켓이 없으면 리마 입고 거부 당할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아우 티켓을 살라고 합니다.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 삽니다. 8 3 1분8시 31일 오전 8시 30분. 지금 인천에서 이제 날이따로 갑니다. 지금 호텔로 출하하는 다음 오늘 에토 로다가되습니다했ちゃって大 아, 했ちゃっ て. はい、し ます. 아이 자. 감사합니다. 둘 바꿨다 진짜? 우와. 원래 지금 11시간 타는 거랑 6시간 타는 거 미국 가는 거랑 베루 가는 거다세 자리 중에서 중간 자리였고 둘다 떨어져 앉았거든요 굉장히 최악이죠? 근데 이거를 통로, 통로 쪽으로 해가지고 둘이 붙은 자리로 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바꿔줍니다 이게 공항에서만 제공하는 자리가 따로 있다고 해가지고 상황에서 제공하는 자리가 있어서 해줬다고 이게 이제 다, 오늘 이걸로 둘이 마지막이라니 아, 진짜 네, 우와! 여러분 이제 짐을 여기 휴스턴에서 한번 찾으라고 했거든요. 중간에 찾으라 했는데 공항에서 어. 신신당부했는데 네, 신신당부라고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해라 무조건 찾으려는 나 입는 큰일 난다 했는데 큰일이 안 나네 요 여러분 바로 갑니다 지 알아서. 짐치 알아서 리마로 가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항공사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어, 유나이티드 미국이죠 그러니까 알아서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페르 아웃티켓 급하게 응고있습니다 익스페디아에서 무료 취소 24시간 가능한 거를 미국 도착해서 버리는, 부킹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리바이네르즈니다 <목소리> <내려줍니다>. 새벽 1시 반, 여차 계리. 회로 나왔고, 그, 출국시, 그, 아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뭐, 아웃티켓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취소중입니다 네, 무료 취소 가능한 가취소중입니다 <웃음> 다이렉트로 짐은 다 페루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환전하러 왔습니다. 환전은 짐 찾는데 여기 바로 옆에 오시면 여기 모니스 체인지. 네, 안에 서하시면 됩니다. 50달러 환전합니다. 168솔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나온지 한번 볼게요. 150솔 나왔네? 150솔 나왔습니다. 야... 얼마 수수료를 땡거지? 여러분 택시 그린은 바, 밖에 나가 있습니다. 예, 택시 그린은 저쪽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네, 택시 그린은 저 나오시면 뭐 이렇게 많은데 저쪽에 제일 왼쪽 끝에 택시 그린이네요. 미나플리스 Yes. 60달러. 지금 지불해야 되나 No. Yeah. 음, 6 0절입니다 40분 6 0초 도착했습니다. 페루입니다 페루 리갑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공항택시 저팬 미팅하러 왔네요 다른 사람들이야 오늘 많이 왔네 아. 이제 아저씨로 교도했습니다 일단은 그린 택시니까 어, 넥타이도 예, 그린 색깔 예. 항상 그린 몸이 지니고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린 넥타이와 그린 넥타이의 만남 세 번째 직원분 바톤터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운전기사님인지 아닌지 맞을 것 같아, 맞았어. 예, 그린 택시니까 목걸이도 그린 색깔. 어. 지금 새벽 2시, 사람 많다. 좋은 매치 매도리고. 12월 12일 이게 거의 가을 날씨네요, 가을 날씨. 오늘은 12월 13일 오전 2시. 후드티 가 하나 입고 있는데 어, 견딜만하다, 괜찮습니다. 괜찮다. 어, 괜찮네. 그런 날씨, 자 이제 택시를 탑니다. 이제 택시를 타요, 레스 i 리 택시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예, 고급 세단. 올라, 올라 베베. 올라. <웃음> 여러분 저는 어, 리마의 첫 숙소입니다. 첫 숙소. 예. 한인민박 올라페르. 이게 좀 안전한 동네거든요. 동네 이름 모르겠네 근데. 뭐 무슨 메로폴레스인가 뭐. 메, 메, 아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유심을 사고. 돈을 뽑고 동네 한바퀴 돌러갑니다 고산병 양을 사고 네, 지금 동네는 좀 좋아요 일단 여기는 뭐할말 있나? 아니 약간 긴장해서 살피고 있다 네, 저는 멀티레드에서 돈을 뽑을 겁니다 저기 바로 멀티레드 있죠 사람들 오지게 서 있네 돈을 뽑습니다 여기서 뭐 많이 뽑는다고 해가지고 아, 최대 얼마 안되더라 뭐가? 최대 금액이 얼마 많이 이 뽑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400소리네요 한 번에 고산병약 소로치피를 사러 왔습니다 지금 40정도면 잘사는거라는데 일단 첫번째 약국은 없다네요 큰데? 약국 큰데? 같은 약국인데 다른데 있는입니다 여기는 있답니다 10개만 2 0개인0개를 준거네 아, 10개 있는거를 20소리로 준답니다 그정도면 괜찮네 반만 팔았는겁다 뭐 먹다 남은 거이가 상관 없습니다. 우리 먹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카콜라랑 맥도날드에서 인카콜라랑 아이스크림 삽니다. 아이스크림이 안에 무슨 슈퍼콤보래? 오늘 뭐하는 날입니까? 뭐지? 지 c u 비은비 s 비은비 o 비 b r e 비비비비비비 말해가지 모르겠어요. <웃음> 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디 가슴붙일라를는 새끼. Thank you. 지금 머리카락 완전 봉쇄하고 있습니다, 애들. 좋아네. 하 네. 위생이 좋다 이 말이죠. 맥도날드. 우리는 잉카콜라 먹어볼까요? 그 잉카지고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잉카콜라, 남미콜라라고 하죠. 저는 코카콜라를 안 먹겠어요. 미국과정정은 아니에요. 제 동생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그냥 단지 제가 인구 제국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인가 콜라를 먹어야 되겠다는 것도 그런 신념, 네, 확신, 여러분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점, 보고 이런 거 있죠. <웃음> t u t h k o a n k t a y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uh, evet, so thank you, 그럼 체스인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응? 저희가 예하라다가안 했던 플라잉도 호스텔이 조합했네요. 유재석도 왔다 갔다 하는 그 플라잉도. 어, 날아다니는 게, 날개. <웃음> 네, 여러분이 어디신지 아시죠? 예, 예. 맞습니다. 키네디몬. 모자가 산뜻하네요. 퍼플. 뭐 그리고 하죠? 아까 저희가 볼래? 그. 안전하다는 지역이라, 어 제가 더듬었거든요 아까 예, 말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시원하게 발음 한번 해드릴게요. 미라플로리스. 말하고? 미라플로리스. e 츠게리 어. 어. Yeah. Yeah. 할머니 손톱이 좀 긴데. Yeah. 어 색깔 여러 가지. Yeah. 어 할머니 손톱이 긴데. 오케이. <웃음> 가시야. Okay, okay, okay. 클라로에서 유심을 삽니다. 클라로. 스페인으로 공부 해야 되겠어요. 네. 갈딱, Thank you. One more. o k a 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여 Thank y t 지금 난리 났다 지금 안하고 막 안고 막좀 막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어, 느낌 서핑아. 확실히 다르다. 서핑하고 있네 그래. 아, 여러분 서핑도 하고 있네요 서...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잘안보실지도 모르지만 저기 좀 화끈한 동상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화끈한 동상 페루 뽀뽀 레하나레하나 하드만 원 약간 지금 애기들 지금 약간 레하는것 같은데 여러분 쇼미더머니 이 각도는 조금 애매하네요 여러분 애매해요 이 각도는 체크 체크 그럼 페루 와야 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페루가 아니네요 여러분 굉장히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느낌 어, 느낌적으로 가본 적은 없지만 번호가... 이렇게 번호가 적혀져 있는 거 보고 가시면 됩니다 사이고 381 이솔입니다 이솔 무슨 꽃인지 모르겠지만 꽃이 지다 약간 그 꽃을 또 그려놨네요 희한하네 무슨 유명한 꽃인가 이꽃 아까 봤죠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꽃이 지다 학교 어마어마하게 지났습니다.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경비, 안전한 페류, 세이프티. 네, 여러분, 맞아요. 저희는 또 라면 사러 왔어요. 도토스. 여러분 물가비가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파란 사과, 팔솔.